네 작편곡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음, 코드 표기 기초 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음, 코드를 손 모양으로는 아시는데 그 개명을 모르거나 또는 음. 비슷한 코드 표기를 좀 혼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팀이 함께 연습을 할때 누구는 같은 코드를 보고 음, 다르게, 각각 다르게 어, 연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 클래식을 전공하신 분들조차도 코드 표기를 잘 모르셔서 음, 그 그냥 어떤 그 키에 맞춰서 화성을 하다 보니까 어, 그, 그 키에 나오지 않던 특수한 코드가 나올 때, 어, 그 코드 구성음을 잘 모르고 표기를 몰라서, 예를 들어서 코드에 7이라고 써있을 때그 7이 어떤 7인지, 네, 7도음인데, 7도음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어, 우리가 자주 쓰는 코드들의 그 표기를 어떻게 하는지, 기초 이론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우리가 코드를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죠. 네. 예를 들어서 C 마이너 9 이렇게 하는데 이 대문자 알파벳은 근음을 말합니다. 대문자 알파벳은 근음. 그리고 근음 옆에는 이제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영어가 나오기도 하는데. 영어는 주로 그 3도와 또는 5도에 관련된 3, 4, 5도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옆에 이렇게 m이라고 되어 있는 것 small m이 되어 있는 것은 이건 3도를 단 3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m이 없으면 그냥 장3도란 얘기죠. 그 다음에 숫자는 추가된 음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도음이 추가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다른 코드를 하나 볼까요? 자, F샵 7sus4 이름이 되게 복잡하지만 네, 근음은 F샵입니다. F샵 근음은 F샵이고 파샵 거기에 7도음이 들어가 있다. 이 7도는 장 7도도 있고 단 7도도 있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건 단 7도입니다. 그냥 7. 그리고 서스 포가 있는데 이거는 서스 따로 포 따로가 아니라 한 음을 말합니다. 서스 포라는 것은 네 번째 음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4도음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영어가 나오는 경우에는 4도에 관련된 것 아까는 스모레은 삼도였죠. 네. <웃음> 자, 그 다음에 E-7 flat 5라는 코드입니다. 근음은 E입니다. 자, 스몰 M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네, 단삼도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냥 7은 단칠도가 들어가 있다. 자, 근데 이 플랫이 나오죠? 이 플랫은 여기 근음에 붙는 플랫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근음의 문제고 여기 숫자에 붙는 플랫은 이 7에 붙은 것이 아니라 네 7에 붙은 것이 아니라 어, 바로 음, 5에 붙은 것입니다 5도 화성에 반음이 내려갔다 하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플랫을 구분하기 위해서 과로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자 다음 코드 한번 보실까요 네 만약에 아라비아 숫자가 두 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숫자가 낮은 거를 아래쪽에다 쓰고 6, 그러니까 6를 아래에 쓰고 숫자가 높은 것을 9도를 위로 올립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나중에 배울 것이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기본부터 배워 보겠습니다 자 근음과 3도의 표기 그냥 C라고 써있으면 도라는 음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생긴 도에다가 두 개의 음을 더 쌓아서 생긴 삼화음 코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미소를 C라고 표기합니다. 근데 장삼도음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장삼도음은 미입니다. 미. 예. 미를 표기하지 않고 여기 5 도음 소울은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2 번에서 그래서 그냥 그음만 알파벳 대문자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도미솔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코드는요 마이너인데요. 마이너는 차이가 3 도음 그러니까 미가 플랫된 반음이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단3 도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몰 M으로 표기합니다. 이렇게 SMALL M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C와 C마이너는 3도음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연주자들이 이것을 C마이너를 칠때 이렇게 그냥 C로 치는 경우도 있고 또 C를 C마이너로 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이게 왜 헷갈리냐 하시겠지만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아는데 실제 다른 키의 곡에서 어, 마이너와 메이저가 막 섞여서 나올 때 아, 어, 그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2번 오도의 표기를 보겠습니다. 자, 5도음. 5도음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처음에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도음은 솔인데 이 솔에 변화가 생겨서 솔샵이 됐다든지 솔 플랫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표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도미솔에서 솔이 샵이 됐다면은 어그라고 여기다가 어그라고 표현해 줍니다 C 어그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C 어그먼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그멘티드 네, 수동태로 쓰이죠 오더가 샵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세븐음이 있다 네, 세븐코드가 있다 음, 여기에 플랫이 빠졌네요. 여기에 시에 플랫이 붙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 이 시에 플랫이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네. 자. 왜 붙냐? 이런 것도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이 아래를 보면은, 왜 c7일 때는 플래시 붙는지 여기 나와있죠. 단 7도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c7인데 5도가 샵이 됐다. 이럴 때는 여기다가 플러스 5 이렇게 해줍니다. 플러스라고 해서 7도하기 5는 12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샵은 여기 나와있듯이 여기다가 플러스 대신에 샵을 쓰기도 합니다. 네. 이 아라비아 숫자에서는요, 플러스나 샵이나 플랫이나 마이너스나 이런 것은 그 숫자 앞에 쓰이는 것입니다. 이 7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플러스가 5에 붙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소리이 반음이 내려가서 플랫이 된다. 이걸 감오도라고 하는데, 샵이 되면 증오도라고 합니다. 네, 이건 잘 모르셔도 되고, 이오도음만 플랫이 되면 은 마이너스 코드라는 게 나옵니다. C-5 코드, FIPS 코드 네, 5라고 하기도 하고, 피 i p 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어. 근데 이거는 여기다가 플랫 a t 5라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그렇게 하면은 여기 C에 플랫이 붙은 건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괄호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5라고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만약에 C 마이너 C 마이너 세븐 이란 코드 에다가 그 상태 에서 오 도가 플랫 이되면 음, 이렇게 C 마이너 세븐 에다가 오도 플랫 플랫 5 이렇게 써 줍니다. 플랫 대신 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는경 우도 있 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 도는 샵 이나 플랫 이되실때만 플러스 뭐 마이너스 아니면 플랫. 어,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어그는어그먼티드는 이렇게 주로 트라이어드에서 많이 쓰이고요. 음, 뭐, 오그먼트 세븐도 있지만, 세븐 오그먼트도 있지만, 그럴 때는 여기다가 C7, 여기다가 오그먼트 이렇게 안 하고, 그때는 숫자가 이미 나왔으면은 이렇게 플러스 5라고 많이 해줍니다. 샵5나,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도. 자칠도이 세븐 음들은 되게 복잡해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어,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 표기법만 알아보겠습니다 자칠 도는 어세 가지 7 도가 있는데 그냥 도서부터 따져서 일곱 번째 음 장음계를 따져서 일곱 번째 음장7 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 메이저 세븐 메이저 세븐이라고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보다 반음이 내려간 음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단칠도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그냥 7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도로부터 진짜 일곱 번째 음은 메이저 세븐인데 일곱 번째에 못 미치는 반음 못 미치는 음을 오히려 세븐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공하시는 분들이 클래식 하신 분들이 이거를 많이 헷갈립니다. 7도가 신지 C 플랫인지. 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 디미니시 7이라는 것은 음 7에다가 디미니시를 디미니시드를 붙인 게 아니라 원래 디미니시드 코드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배우겠지만 아래 미리 볼까요? 예, 여기 C 디미니시드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보면은 도만 빼고 나머지 미와 솔이 다 플랫됐죠. 이렇게 근음 외에 모든 음들이 플랫된 것을 디미니시드 코드라고 하는데 이 코드에다가 어, 7도를 넣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 7도 여기 있는 7도를 넣을 때도 있지만 디미니시세븐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면 감 7도라는 게 나옵니다. 어렵죠? 네. 플랫도 막두 개씩 붙어 있죠. 그러니까 또이 시가 반음 떨어졌는데 또 반음 떨어진 음을 감칠 떠나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 이 세븐과 여기 이미 디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뭘 플랫 뭐 세븐이라든지 이렇게 안 해주고 그냥 치을 붙여줘서 디미니시 세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세븐도 나중에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4도 자, 4도는 네 번째 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번째 음인데 도미솔 이렇게 있는데 세 번째 음이 있으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음을 집어넣으려면세 번째 음요 미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메이저 코드의 경우에 3도 대신 네. 추가하면 3도 대신 들어가면은 서스4라고 표기합니다. 네, 이렇게 미가 없어지고 파가 됐죠. 근데 만약에 도미 이렇게 미가 그대로 있는 경우, 거기다가 파를 넣으면은 파만 더했다해서 에드포라고 표기합니다. 에드포. 예. 왜 여기다가 파를 안 그리고 위에다 그렸냐? 왜냐하면 여기 미가 있는데 미와 파는 반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음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옥타브를 올려서 집어넣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어, 마이너 코드의 경우에는 이 3도음이 플랫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3도랑 4도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3도를 빼고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4도를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C-7 코드에다가 4도를 넣을 때는 이렇게 넣었는데 표기를 어, 그냥 서스포라고 해도 3도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3도음이 마이너의 경우는 그대로 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이 7일, 7도 코드에다가 4도를 넣을 때는 4는 원래 7보다 아래에 있는 음이죠. 그래서, 어, 원칙적으로는 7도보다, 어, 어 7도, 세븐스 코드에다가 4도를 중간에 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11, 4, 4도를 옥탑으로 올려서 11이라고 11이라는 코드로 표기합니다. 네, 괄호를 한 이유는 7과 구분하기 위해서 711처럼 보일까봐 괄호를 한 것입니다. 네, 5번의 디미니시드 코드는 좀 설명할 것이 많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